뭐 먹었냐? 야, 야, 동작 그만. 야, 니들 지금 아이돌이 치킨 먹고 있는 거야? 닭다리 뜯어? 어? 야, 아이돌이 샐러드 먹어야지. 니네들 관리 안할 거야? 대표님! 저희 여기 백명동까지 오는 10시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이거 단백질이잖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뭐 코끼리도 아니고 진짜 채소가 지겨죽겠다 했다고 울어. 희들 아이돌 때려 칠 거야? 뭐할 거야? 어쩔 거야? 아, 대표님. 저 대표님. 그래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어, 우리 리더 민영아. 어, 뭐,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. 대표님. 저희 아이돌 그만두겠습니다. 뭐? 아이돌을 때려쳐? 이게 무슨 소리야? 그만두겠다니. 야 유정아. 유정아. 네가 말좀 해봐. 이게 무슨 일이야. <웃음> 네. 민영 언니 말이 맞습니다.